a n g 는 매단다는 말이야 낚싯대에 출을 달아서 매달고 수평선과 교차시키면 직각을 구할 수 있겠지 이 방법은 요즘도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데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어 벽에 못을 하나 받고 실로 추을 연결해서 매달고 삼각자만 되면 직각을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앵글은 각도 낚시라는 말이 되는 거야 낚시꾼은 앵글러라고 하면 되겠지 ANG 앞에 H가 붙어도 마찬가지야. 빨래를 매다는 것도 철봉에 매달리는 것도 모두 행이라고 해. 목을 매다는 것도 행이고, 옷을 매다는 옷걸이, 버스에 매달린 손잡이, 허리에 매다는 칼, 목을 매다는 교수용 집행인 모두 행어가 되는 거야. 앵귀시는 역시 매단다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고통이라는 뜻이야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건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지 않겠니? 반대는 속박 앵시 고통 패용, 고통 처 고문 프로세스 과정 프로 절차 어션 추가 아펙션은 애정 컨컬 일치 어스 일치 인디펜댄스